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외상 흔적이 없어서 사체 검안서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교통제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감원 제2009-10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초 현장 도착 당시 환자의 입안과 주변의 토사물은 없었으며 현장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토사물이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도착 당시 구강 내에 토산물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성 기도 폐쇄를 의심하였다 라고 지지된 점을 고려할 때 급성 기도 폐쇄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체 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는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소견서에서도 급성 기도 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 교통수용구가 추락 폭발하거나 다른 교통수용구와 충돌하는 등과 같이 교통수용구에 대해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사고 당시 피부험자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이면 외래적 요인이 없더라도 무조건 교통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